오늘, 저, 천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경전일 거예요. 자, 경전이라 하면 뭘까요? 우리 선생님, 경전이 뭘까요? 엄마, 성경도 있고, 부경도 있고, 뭐, 뭐, 마음 또, 경전이라고 하면, 경전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팔만 대장 그게 뭐냐 말이 그렇게 자 우리 글이 오래됐다 글이 글이 아니라는 거죠. 경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따지게 되면 뭔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아까 도리라고 그랬죠 인간을 위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이 경전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경전 수행하는 경전 이것이 처리하는 경전 이런 것들이 그 포함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너무 종교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우지간이 경전은 우리가 천부경이 탄생하기 전까지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했는데 이 81자는 천부경전이 아니라고 했는 데경전 아니라고 <웃음> <웃음> 지금 그쪽뭐 일시, 무시, 석상공, 무진벌이 해놨는데 여기에 일자가 8 1번이1 1번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날일자가. 그래서 공대 출신이니까 잘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아시겠지. 이게 뭘까요? 한자로 10이지? 그런데 이거는 숫자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의 원리가 이 천부경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천부경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 이거, 십자 쓸 때, 우리가 십을 할때 어떻게 씁니까? 이것이지? 이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여기 짝대기 현한 거. 여기, 이, 이거는, 여기에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뭡니까? 절. 이게 절자가? 그러면, 이래 놔놓고, 이래 붙이면 뭘까요? 지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부경이8 1자는 경전이 아닌 거예요 자, 경에는 뜻이 있을 거잖아, 뜻그죠 경에 있는데, 경에 막 뜻은 아무거나 어디 가은거 없고 막 그냥 일론기 경전이라 누구말했나 내가 제지 있으니까,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봐주나? 잘못을 하기 전에 안 하겠습니다 해야지 아, 잘못 해놔놓고, 음. 어, 사죄하라고 하면 사죄되나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왕것도 뭐 세상 어릴 때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는, 그게 도라. 그게 그거예요. 진짜 도예요. 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서 어. 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예. 어,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내, 내가 학생원에 아. 밖에 지않 그런데 살아가는 건 혼자서 못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사모님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한 거예요. 용시이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천부경이 풀게 되게 되면, 이, 이, 이, 이 경제를 안 하니까, 천부경이 천부경을 막 떠들어 샀지만, 천부경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숫자, 이게 숫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요 금방 숫자 이야기 했습니다. 숫자의 원리를 풀게 되게 되면, 여, 천부육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천부 육경은 경을 풀기 위한 이것이 우리는 기본경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주 푸는 사람들은 사주만큼, 사주가, 사주인데,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가 우리가 한, 사, 사, 우리 선생님 정도 나이 되면 몇명 정도 있었겠어요? 똑같은 사주가. 연도도 하나도 안틀리는 사주. 한 2, 3, 2 3,000명? 어, 그렇게 한3 0 0명 정도 지 그러면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주 따라서 살아가나? 한 명도 전 세계 80명 한명또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렇지? 못살아가거 전에 누군가가 카더라고 내가 그래서 동네에 명리 대화를 간다 할게 응. 그가게 주인이 명리 그거 뭐한 시에 타한 사람 똑같이 사는데 그거 나야 카더라고 그렇지, 확률이 <웃음> 이것이 <웃음> 이것은 숫자의 원리예요, 학문의 원리예요. 3천 명인데 어떻게 그 똑같이 사는 사주 이거 가지고 사주 해보고 상담해준 사람은 100% 거짓말자. 한치도 없고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100% 거짓말이잖아. 우리 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사람만 100% 다 맞았다고 해보자. 한 명도 같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1분의 3천분 아니가 그제. 그럼 이건 뭐고? 0.000000 미래갖고 빵이야, 우리 반올림하면 한명또 그럼 이거는 사주라는 개념 자체가 틀리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주 갖고 상담하고 이거 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웃음> 그럼 쌍둥이 그 위에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와 틀리는 이 그렇지, 성둥이다 <웃음>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오면 안돼 그건 맞아 그때 그 소리 듣고 내가 나 그때 초창이 세울 때 음. 놀랬다니까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웃음> 조금 더 털인데 그걸 막딱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첫구 6개월 풀렸어요 이게 기본 털이에요 이 기본 털은 어떻게 사람은 수행할 때는 어떤 것 같고 수행을 하고 어떤 것은 잃은 것이고 어떤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그 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뭔가 행사를 할수 있는 경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서부터 이제 풀이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자 경전에는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장이 걸려있으면 만난 업장이라고 하지 말고 업장이 걸려있으면 업장을 털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을 몰라. 하늘만 알 뿐이고. 자, 이루어지어도 우리 함께, 우리가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위해서 함께 해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쟁이 풀리는데, 천국에서는 엄매나 완벽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전을 어떤 유형으로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천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힘들면 한보다 힘든 것부터 먼저 안 해보자고요. 힘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소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업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죠. 업장이 뭐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웃음> 업장이 뭐냐? 자, 그러면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혼자서 못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인연을 몇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고난 타고난 사주를 기반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모종을, 고추 모종을 착 이딱 하면, 청량에서 키운 모종, 대전에서 키운 모종, 대구에서 키운 모종은 전부다 다르겠지. 왜? 환경도 다르고, 토질도 다르고, 우리가 관심도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모종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같이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2년부터 먼저 한 풀게 요 우리는 소위 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살아가면서 업장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살아가서는 인생에서 업장이지 인생 사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업장이다. 업장이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만드는 거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지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업장 아닌 업장보다 더 심한 꼬약한 것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변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귀신 인연이에요. 그런데 타고날 때도 꼬약한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천업이라는 것이에요. 자, 내타운할 때는 이고약한 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자,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상이 업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상 기에 의한 업은 옆집에 의해서 이액기에 대한 의원 기도하러 갖고 귀신이 붙은 인연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해고이 업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가 만드는 것이지 너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니다 자, 그 다음에 업장은 어떻게? 해? 아, A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또, 가다 보니까, 눈에, 눈이 삔다 했잖아요. 그지? 장기못 가는 사람 보고, 눈을 똑바로 떠라게 눈을 뒤, 뒤꽁지 갖다 붙이 놔놓고, 사람을 찾으면 올바른 사람 찾겠나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람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아, 눈에 삐가지고, 이런 것만 만나니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거의 60%의 육각할, 어, 그, 응, 어? 육박할 정도로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인연 아닌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젊은 제지. 지금 거의 60% 가까이 그게 게일문제 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밖에 가서 밥 먹는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집값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호주계 보게 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호적에 그대로 돼 있는 사람이 50%가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꼬약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연에도 우리가 꼬약한 거 조상, 조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옆집에 귀신들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 귀신도 있는 것도 있고, 그지 나도술 먹으면 어떠니 처음에는 지가 술 먹고 두 번째는 누가 술 먹는다 하십니까? 두 번째는 술이 술 먹는다 했잖아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니? 세 번째는 귀신이, 옆집 귀신이 같이 술 먹는 거야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전 들이 풀리게 되는 데. 살아가면서 한 명도 똑같이 살수 없는 것이 태어난 것은 똑같다, 형제 상둥이면 똑같잖아 상둥이도 안 넣는, 거지 상둥이도 보게 되면 치이 갖고 형님, 동생 하셨다가 사업하다가 이기면 내가 흰발 좀 쓰고, 사, 어? 좀 못되면 부모님데 사랑도 못받고 해서 타가,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문제 생겼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뭐풍기박산이 일어났다가, 사업을 하다가 또풍기박산이일났이 누가 이, 이 많은 것이, 이 풀리겠네. 이 사주 갖고 풀리겠나요? 그렇게는 허구라는 거, 허구 내가 이런 말 했으면 고라지만 이렇게 풀리지도 않은 이런 걸 가지고 하, 내가 도사, 도사라고 지칭하고 당기지자 그러면 안 됐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에서 풀리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순번대로, 푸른 순번대로 잠깐 한 설명을 하려고 자 그래서 이 경전이 천부 육경이 풀리다 보니까 옥현경이풀린 거예요. 옥현경 안에는 우리는 인연재경과 구원옥경이 있다. 자 구원옥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귀신인데 귀신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인연재경은 인간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것 스님이 계시니까 조금 그것 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49제 할 때, 49제도 똑같은 경, 천도제도 똑같은 경, 소음풀이 하는데도 똑같은 경, 이거 갖고 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말만 해갖고 잘봐달내갖고 모든 것을 사노를 해보면 차 지나, 그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세개의 경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이 얼마나 복잡하네지 그러면 이 사람 사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처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린 것이 옥현경을 풀고 나니까 풀린 것이 이거는 귀신하고 이렇게 업장하고 이렇게 죄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이가 만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부 다 남탓을 하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보게 되면 부부 사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남편 탓, 아내 탓, 남편 탓, 부인 탓 이러하잖아. 나도 그런 경우 많았네. 많았어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야만이 집이 좀 이렇게 될까요이 그런데 이걸 갖고 다른 경 갖고 풀리겠나? 안 풀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살풀이기풀이예요살풀이기 살을 풀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살살 해산죠. 살살 을보게 되면 죽일 살입니다. 그지 죽을 살. 그래서 살자를 보게 되면 죽을 살, 죽일 살이에요. 내가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인훈, 도경과 인행, 찰경이 있어요. 이것이 풀이는 거예요. 여기도 1, 2, 3, 3개의 경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살을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살, 무슨 살, 무슨 살 이런 것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살풀이가 풀리게 되면 그 뒤에 뭐 풀었어요? 살풀리 뒤에 뭐가 풀대요또 보기는 뭘 봐. 이, 책, 이 책에 이 책에 옥현경, 천부육경 옥현경, 살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재경이 풀린니다 천재는 천재, 천재경과 천재봉양경이 자 천재봉양경이 풀린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이 이를 길을 간단는 말입니다 그지? 이게 당나귀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 짐을 이만큼 메고 당나귀가 가는데 방아지가 무거워 죽겠는데 앞이 가로막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이만한 바위로 막아놨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보이지 않은 침을 이만큼 메고 있는데 비염은 어떻게 해요. 솜을 메고 있다고 치더라도 비염은 즉시고 그럼 더무거워질거지 그러면 이 문이 없는데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천재라는 것은 이 문을 뚫는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가 이 어려운 고난을 비껴가기 위해서 푸는거죠 이게 바로 천재경이고 천재봉양경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로 못들으니까 어떻게 누가 도움, 기인의 도움으로 이 구멍이라도 한개내갖고이 구멍으로도 이 물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천재봉양경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린거죠 그럼 하는 게 다르잖아. 그지? 무조건, 막 이거 뭐, 이거 뭐, 제를 한다든가, 이거 격을 잇는데 해가지고, 만병통 치약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만병통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천재경 뒤에는, 이제 예수경이래. 예수경. 예술, 예수라는 것이 뭐고? 미리 예 자에다가, 닦을 숫자예요. 예수경이란 미리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타고난 죄가, 살아오면서 진 죄,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닦아내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 갖다 맥기 놔놓고 예수제 한다 하면, 이게 예수제인나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죄는 다른데서 하더라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남이 어떻게 되지넘구도각기 바쁜데 남이 어떻게 하겠노? 그제 그래서 미리 닦는거데그 도마 몇개 놔놓고 예수제 한다이에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 자 그래서 이 예수경이 풀립니다. 예수제는 <웃음> 어떻게? 살아있을 때 푸는경이에요. 경전초고 백날경을 봐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예수제가 내가 지은 제업을 트는건데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풀린 것이 천부경 이겁니다. 이것이 풀리면서 한 것이 윤회경이에요. 자윤회경이라 하니까 내가 다시 죽어서 돌아올 것이다. 웃기는 소리 좀 아니면 절대 못 돌아왔다. 예수도 못 돌아왔고 석가모니도 못 돌아왔고 우리 한명 할아버지도 못 돌아왔다. 이 말이야.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교가 이거 갖고 사기치고 뿐 거야, 지금까지. 죽게 어디 돌아온다, 이 말이고. 돌아온 사람 노바는데. 아무도 돌아온 게 없지. 아, 네가 죽고 나면, 재치, 어? 빛각고 나게 되면 다음에 좋은 세상에 다시 오겠다. 웃기는 소리처럼 지 마라. 절대 못 오는다는 거대. 그지. 그런데 이 유대기는 내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사람이 절대 옛날에 내가 나는 어떻게 옛날에 이조시대에 누구의 몸을 삐려서 내가 태어났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 뭐 간호장물이 내가 <웃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윤혜경은 내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돌아갈 때는 자기의 순수한 영혼 상태로 자유로운 세계로 보내주기 위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놈도 정리 잘하고 저이 영혼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이 이 영혼, 내가 한 평생을 살게 해준 나의 영혼들이 자유롭고 빚도 없이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윤회경이란그거 갖고 뭐내 이제 복줄 내가 윤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없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남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지. 자그 다음에 우리가 풀인 것이 인연경이라는 거죠, 인연경. 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별별 인연이 만나잖아요. 처음에 만나는 것은 천년의 기운으로 부모를 만나게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고, 학교 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만나게 되고, 사회 하다 보게 되면 사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되고, 이제 갈때다 돼갔을 때는 어떻게? 죽은 귀신의 인연들하고 또 우리 친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 염려대왕이 잘 봐주겠지. 그래서 이게 엮여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데는 인연이 잘못한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도 아닌 것이 무당 짓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이 인연에 엮여서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인연들을 풀어줘야 이것이 인연경이에요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는 천도경이에요 천도령, 천도는 뭐 때문에 할까요? 천도제 해가지고 내 복, 천, 내 천도제 했더니 내내 인데 복오겠지? 그거는 천하의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천도제라는 거는 죽은 조상들을 천도시키기 천도하잖아. 진짜 복주기 뭐 있노? 천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네가 복받을라고 천도제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이 천도제는 천도제 뿐이에요. 죽어 망자가 잘 가게 되면, 이 죽은 조상들이 내가 조금 있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인간들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천도를 시키게 되면 내가 좀 수월해진 거지. 내 복주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천도경이에요. 그래서 5분의 지리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마지막으로 푸는 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삼신경이라는거죠. 삼신경 참 우리가 뭐 신의 길을 가는 사람, 특히 신의 길을 갖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이단이잖아요 뭐 하루는, 하루는 바다가서 기도하고, 하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는 어디가고저 선악나무 밑에서 가서 기도하고, 패널에 누가 내가 낸데 몸주가 누군지 뭔가 누군지 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삼신경이 세 가지 경이 있는데 이거는 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지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지리 신경이 되면 또라이받게도 되겠나?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이야. 무당이 신이 되면 결국은 또라이게안 되는 거예요 무당은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것을 알고, 아득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이 제, 누구말든 소위 제자라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지 그런데 지가 신이 되어보니까, 뭐 어떻게 또라이 되어보는 거지. 신은 사람인데 오지 않는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경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이, 이굉 정말로 마지막 경, 경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경이 어디에 가라고? 지리산에. 그것도 삼신봉에 이 삼신경으로 가지 이 삼신제를 해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어 미션이 그죠? 왜 삼신봉이라고 이름이 딱 되어 있어? 아 그거는 뭐 옛날부터 옛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런게 있어. 어 예. 주지상 그러 집에 보면 삼신봉이에요. 그 장동 그 산이 산신복이 예측기가 지리산 줄기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내가 내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것이 어떻게 이 삼신경을 삼신절 하기 위해서 풀린 거예요 내가 뭐 풀고 싶으면 경이 어떻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이런 경들이 있는데 이런 경들을 이렇게 풀게 되는데 내가 이 경을 풀고 싶다 해서 풀리게 됩니까 그죠? 그건 아이자는 거예요. 가도록 때가 있었던 거야. 그건 어쩌면 프로그램이 딱 짜진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니 가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도시 살다가 저 지리산 삼고창이니까가서 사나고 야, 그것도 내가 엄연히 부담스럽겠노, 그제?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야지 뭐되겠노 그런데 그거 가는 거지. 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옛날부터 다닌 그 태백산에 많이 올라갔더니, 거기는 삼신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산이 삼신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삼신산은 정해져 있는 삼신산도 아니고, 내가 뭐 수능감 탱겼지만은, 그만큼 이제 인연이 이제, 다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지? 이렇다 보니까, 가운데 이것이 풀리면서 한 곳이 어떻게, 지리산에 삼신봉에 삼신경으로 삼신경을 삼신제를 하라고 이 주어진 어쩌면 인물일 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나 그지 노조산에 가서 잘못하면 누구말따나 팡때리보면 신이 나 보이지도 않하는 신이 한방 미이 보면 나 어떻게 걸로가쁘잖아그지 그래서 미리 말뚝바기 전에 내가 서 저를 건사하게 밥상도 한개 차려주고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공사 자회에 들어가갖고, 5월달에는, 5월달부터는 마음대로, 거기는 땅에 계곡이 아주 좋으니,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조그만 폭포지만은, 어? 폭포와 선녀탕이 여러 개가 있으니, 마음대로 어서 여름을 어? 여름에, 여름에 놀지 말고, 그, 갖고, 마음 수양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우리가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천문의 길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 기둥을 받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가 이 뭐, 거장을, 것 성전을 만드는 것까지 저는 바라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텃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가는 길이 영수록했죠. 내 목선 그 텃밭이 이어갈 수 있도록까지만 하면 내 목적은 다안 되겠나, 그지? 지금 나이에 뭐 제가 지금 6 1고민내데 뭐냐면 70살인데 뭘덜 하겠나, 그지? 여기서 다른 사람이 할수 없으니 여기까지 텃밭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한 발짝 나갈 아수 있도록 언제 젊은 후배들이고 젊은 제자들이고. 어? 젊은 관심자들이 여기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누구말따나 어? 도인의 도 길을 선택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인데 베풀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나눠줄 수 있는 어? 법도 좀 짓고 업장도 좀 들고 이렇게 나아가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 공간을 제가 맞을 하는 것이 나이 모든 미션 아니겠나, 그지 자, 그래서 10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10월 30일 날, 이렇게 처음을 하지만은, 봄에는, 봄에는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나눠서, 내년에는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봄에는 삼신제. 내 잠정적으로는 한 4월 달 정도 돼갖고, 삼신제. 10월 달에는, 천재 이래갖고 일년에딱두 분씩만 우리가 어? 하늘의 기운과 우리 조상의 기운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죄를 응? 실행을 해가면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면 저도 정말로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